지난번 스투시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지난 영상에서는 스투시에서 덜 알려진 매력적인 카테고리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우레가시 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우레가시 제품들을 몇가지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소개할 수가 없어서 몇가지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과 착장 같은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왜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트 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팟페치에서 세일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거랑 같이 구매했던 라돈 목걸이 이거 정말 많이 하시죠? 이 라돈 목걸이와 이 궁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만 계속 입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만족했던 아이템이에요 독특한 짜임이 뭔가 불규칙한 스트라이프 아니면 체크 같은 이런 특이한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개단추까지 이런 식으로 그냥 걸치고 나가면 그냥 이런 셔츠랑은 또 다릅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옷을 만드는지 진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으로 구매한 셔츠가 이 패딩 셔츠 아울레가시의 패딩 셔츠인데 뭐 지금은 여름이라 입지 못하지만 제가 이거는 그레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무려 150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보통 정가로 4, 50만원 정도 하는 아이템인데 이거 진짜 득템한 거죠 진짜 싸게 샀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니트 셔츠의 패딩 셔츠 감성인데 가을 겨울에 많이 입고 다녔던 아이템이에요 너무 저렴하게 사서 진짜 뽕뽕을 정도로 많이 입었던 아이템 그리고 이런 웨스턴 셔츠랑 버건디 컬러의 실키 셔츠인데 이 웨스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옥단추처럼 되게 감성있는 단추를 사용했고 자세히 보시면 히끗히끗하게 뭔가 디스라고 해야 되나요? 좀 까진 듯한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가 사이즈가 커서 자주 입지는 못하는 아이템인데 그런지 한 룩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냥 가볍게 걸치기 좋은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자주 입지는 못하는 아이템입니다 아우레가시가 이런 셔츠류가 정말 핏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한번 입어보시면 진짜 구매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회색 셔츠도 아우레가시 제품인데 살짝 뭔가 빈티지한 감성이 있는데 스트릿한 감성으로 입었을 때딱 소매를 걷어서 입으면은 블랙 화이트 코디에서 살짝 차콜 색이 받쳐주는 너무 칙칙하지 않은 선에서 살짝 힙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셔츠로 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제품들도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아이템이 많은데 한남동이나 성수동에 가면 좀 겹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은 거의 잘 겹치지 않는 이 제품은 제가 150달러 대에 구매한 아, 제가 정말 싸게 잘 사지 않나요?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볼텐데 해외물이 정말 살만한게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허벅대잖아요 야오레가시 바지를 구매하는 이유가 허벅지랑 허리 엉덩이가 조금 여유있게 나와서 많이 구매하는데 입었을 때 전혀 다리가 굵어보이지 않아요 핏도 여유있는데 디자인까지 예뻐가지고 사랑하는 바지 중에 하나고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니트셔츠에 입었을 때 힙한 느낌이 딱 드는 구두에 청바지에 자켓을 하나 입은 건데 아오레가시 브랜드를 입으니까 이렇게 완전 다른 감성으로 표현이 되는 그냥 깔끔한 룩과는 확실히 차이 나는 그런 룩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오레가시를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슬랙스 이 슬랙스 제품도 100달러 정도에 구매를 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슬랙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밝게 나온 여름 라서 앞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버건디 실키 셔츠와 아오레가시 입술 티셔츠 같이 코디해주니까 한 브랜드라 그런지 좀 유리하게 떨어지는 아이템들 간의 매치가 되게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 아오레가시의 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아오레가시 카미온 카미온 뮬은 제가 얼마 전에 당근마켓에서 되게 저렴하게 한 2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거의 국내 수제화 브랜드 가격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오레가시 카미온 스웨이드 부츠 와 이거 진짜 많이 입고 다녔어요 제 인스타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신고 다녀가지고 다 똑같은 코디로 착각할 정도로 진짜 뽕 뽑고 다녔는데 스웨이드라 그런지 착각감도 좀 편하게 신고 다녔고 컬러도 브라운이라서 포인트 주기 되게 좋았어요 벨트류도 제가 거의 비주류 아이템들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스턴 송치벨트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코디를 했을 때 벨트로 살짝 포인트 주고 싶으면 너무 쨍한 컬러도 아니어가지고 잘 메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런치 벨트도 제가 50% 할인받아서 산 건데 이런 굉장히 뭉툭한 디자인? 와 이거는 누가 사지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모델 착샷을 보고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아, 이건 진짜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이다. 되게 뭉툭한 벨트지만, 뺐을 때확 좁아지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넓어지는. 이런 디자인이 진짜, 아, 아오레가시네. 그래서 아오레가시구나. 그런 생각 이들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아오레가시 벨트류는 세일을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오레가시 세일 때 30% 아닙니다. 50%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격대도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리고 이 라돈 목걸이를 많이 구매하셨을텐데 이거를 목에만 걸치지 마시고 키링이나 악세사리 포인트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아오레가시 아이템들로만 코디를 한걸 보여드렸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브랜드로 스타일링을 완성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뭐 그걸 굳이 브랜드를 섞어서 입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애초에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디자이너의 의도에 맞는 부분인 것 같고 본인이 다른 브랜드를 섞어서 잘 입을 자신이 없다 하시면 한 브랜드로 하나의 무드를 확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코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코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와이드 핏이나 조금 힙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우레가시에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인기가 조금 씻고 있긴 하지만 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라 지금이 오히려 들어가기 더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옷을 사는 이유가 만족감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 가격을 지불해서 이 옷을 받았을 때 만족을 해야 그게 정말 현명한 소비인데 제가 아워레가시 제품을 사고 저한테 안 어울려서 불만족스러운 옷이 있었지만 옷이 별로라서 싫었던 적은 없어요 실물을 한번 받아보면 소재나 실루엣 이런 것들이 실물이 훨씬 예쁜 그런 브랜드라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워레가시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브랜드로 돌아올까요?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